와 여러분 오랜만에 아크입니다 이 맵은 지금 공섭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드디어 공섭 도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끼리 한번 진행을 해보고 정 안될 것 같잖아? 우리가 뭐 하루종일 아크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 그럼요, 그럼요 어 뭔가 점차적으로 스트리머 콜라보라든지 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어좀그런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일단은 오늘은 그냥 맛보러 왔어요 맛보러 어어 어. X좌표가 80정도고 그 기둥 Y좌표가 한 50정도 되는데? 어? 저랑 근처신거 같은데? 어 찾았다! 어? 어디있어 아! 아! 아 깜, 깜짝이야! 이거 <웃음> 예, 공사비입니다! 공사비사는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당신을 야 근데 너 이름을 1, 2, 3으로 숨긴거? 아주 잘했어 에이전트 1, 그럼요. 2, 3 그럼요 어 2디라 써있네? 그요원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? 아직 비밀에 감춰진걸로 알고 있는데? 그 녀석 코드네임은 쭉쭉 빵빵일 거야. 그 녀석 지금 커스터마이징 하느라 정신이 없거든. 빨리 와야 될 텐데. <웃음> 대장님 저희 그 이제 뭘 해야 됩니까? 아, 왜 아, 왜 피떡이 됐지. 아왜 아, 아, 이렇게 피떡이? 얘, 얘 죽이자. 주먹으로요? 얘 죽여가지고 거의 다 죽었잖아. 잘 뛰네. 안될것 같습니다. 음안될것 같은데요? 진짜 우리 원신이네. 어 그리고 근데 그거 알지? 2 단계가 제일 재밌는 거. 아 그럼요.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질려서 안 하게 되는 거였어. 근데 공섭은 어때? 항상 2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. <웃음> 갔다 아. 오면 집 사라져 있고, 어, 갔다 오면 없어져 있고. 근데 나그 이지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? 근데 내가 태어난 어 깜짝이야. 아, 천둥 쳐서 연비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. 뭐라고? 안 진짜 안 들려. 진짜 안 들려. 나전 친다고 연비야 너의 이름은? 나의 이름은 와서 봐. 안들려 와가 이름이야? 이번엔 안보여 눈에 뭐 들어갔니? 야 근데 우리 막 재료 3배, 10배 나오는거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개 답답한데? 이게 진짜 악이에요 아! 아 야나 눈이 안보여 어 이제 귀도 안들리고 눈도 한번두기를받고 두디야 드디야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? 안 돼! 우리가 안 죽었다. 보여줄게. 어? 남은 남은 살아있어? 연비가 오기 전에 죽었다. 야, 근데 진짜 생존 게임이었구나 아크. 우리가 정말 진짜 생존 게임어 아크의 어떤 진짜 수박 겉핥기도 이 정도 겉핥기가 없었네 그 동안에 우리 의 아크는. 이게 진짜 아크네. 입니다. 뭐야 이 빡빡이는? 뭐야 <웃음> 빡빡이. 네. <웃음> 해규 지이야 아. 테이지야, 네. 이지 태해지. 여기다가 토대 할 거야? 숨켜서 좀안 들키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? <웃음>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웃음> 근데 해지야. 응? 거기 너무 대놓고라서 아니 근데 어차피 아, 여기서 오래 살거 아니잖아? 나는 그.. 모닥불이랑.. 아 침대 정도만이라도 잠깐 임시를 해놓자? 어.. 죽었을 그렇지. 때 돌아올 수 있게? 어 뭐야? 걸. 어? 우리 집 앞에 사람이 자고 있어 뭐라고? 아이유? <웃음> 아이유? 이럴수가.. 아이유씨의 숨겨진 취미 그것은 바로.. 아크? 어? 인벤토리에 가죽이 들어있어 어? 대박 털어 아이유고 보고 턴다 섬유 25개나 들어? 어. 나 섬유 많음 지금 가죽이 중요해서. 어나 섬유 다섯 개밖에 없음. 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? 이거 잡아보자. 어 그렇지, 그렇지 투디야. 아 케빈님네? 이어 때려 때려 때려 때려. 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. 그래, 걔나 잡아. 아, 아, 아, 같이 사냥하면 안 되겠다. 아프다. 이게 바로 테이혜지연이. 태이, 테이지연이이지연 아, 그리고 이거, 캐빈님 곡괭이로 캐셔야지 가족 더 많이 나오는 거 알죠? 죽어서 몰라. 그, 너무 옛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. 그땐 그쵸? 참 쉬웠지. 맞아요. 딜로포따위 상대도 안 됐을 텐데. 저기 미안한데 날 죽인 예. 대단한 아주 굉장한 공룡이 내 짐을 지키고 있어. 이웃이 옆에 이거 나왔다. 클났다. 뭐 뭐. 제 아주 강력한 친구야. 됐다. 됐어. <웃음> 아, 나를. 나도... 어? 어. 이거 알고도겠지. 야너춤잘 춘다. 파피 쩌라 쩌라. 프리즈 프리즈 다라락 비바라락. 그래도 우리 공섭직원는 되게 평화롭다. 그러네. 오게. 지금은. 근데 투디야 예. Yeah. 아무리 평화로워도 그 말은 속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? 아! 아! <웃음> 나 거북이랑 시작했어, 얘들아. 어, 오케이. 와주러 감. 거리 맞춰서. 음. 야 거리라는 거 모르니? <웃음> 나 도와줘, 살려줘, 살려줘. 애들아 느려졌어 나. 얘들아야이 자식들아. 왜 아무도 안 와? 야이 자식들아, 이 자식들아. 나 누워 있음. 포기하지 마, 꺾이지 마. 우리는 아크에서 나왔고 아크로 돌아간다. 거북이 얼굴 피떡 땜. 죽임. 나이스. 나이스. 가죽 가죽 아 가죽. 나는 계속 계속 여기 태어나네 가죽 가이 가죽 가이스 그러면 나 단순한 침대 만들게 그래도 나 이제 볼라도 슬슬 만들 수 있단 말이지 두개 정도 아 볼라 만들어서 치면 짱인데 볼라 만들어서 세명에서 따다닥 치면 쟤네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145 진짜 빡세 일로 일로 어디 왜안 찔러 되겠다 이건 되긴 하겠다 간이 미안해. 음, 여기 여기 한 마리 더, 한 마리 더 여기 여기. 여기. 이봐, 들어.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ICU 당신을 봅니다. 우리 파라사울 올로푸스부터 한번 길들여 볼까? 그것도 나쁘지 않지. 그냥 기초적인 거라도 뭐라도 있으면 도움 되지 않을까? 근데 제 하긴 하면은 쟤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열매 같은 거 훨씬 빠르게 캐긴 할 텐데 그지? 응, 음, 그렇지. 뚱냐 뚱냐 뚱냐 뚱냐 나가리 빨리 잠들어라 인간이 미안해 언제까지 어. 이거 뭐저 믿으셔야 돼? 나 없는데? 아씨못 어. 잡았나? 되게 못하네 야 움직이는 거 해봐 네가 <웃음> 나이스! 됐다! 누웠다! 어, 나이스! 바로 아코베리! 얘 예, 근데... 어? 1.5%나 오르는데? 얘또 예, 공섭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저 정도 오르는 것도 좀 빠르게 느껴져 버리네 그 전에 살던 세계에서는 공룡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? 도기질한 발, 총한 발에 모든 공룡이 죽던 시절 어이 최씨 운수라는 거야. 여기 습지진 혀. 아아아 꿈. 제발 쓰러져. 안 돼. 하지 마. 야, 볼라 들고 와. 볼라 들고 와. 너나 기억 나냐? <웃음> 미안하다. 아이! 또도망가네 너의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지. 이 녀석 어디가. 레벨 108짜리라서 그런지 단단하네. 아이고 거참 거! 어차피 돌아올 녀석 저거 왜 이렇게 애를 쓰는 거야. 넌 어차피 나를 찾아올 텐데. 그러니까 말이야 돌아와 이 녀석. 이 녀석! 잡아주겠어 이 녀석! I got you. 오 됐다. 오, 몽둥이 깨지면서 됐다. 아! 거의 다 됐다. 대박. 이 이름 뭘로 할까? 얘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. 오! 와우. 어, 이름 뭘로 하지? 넌 이제부터 자두 과자야. 자, 두 과자. 어, 야 좋아. 야, 메조베리 벌써 63개야? 와우. 우와. 그 케빈님! 음. 그위 언덕에 있는데 메조벨이 없을 거거든요? 그좀 채워주세요 위 언덕에? 거기도 있어? 네. 나 여기 기계 하고 있는데? 아, 기계 나보고 하라 그래서 나 하나 해놨는데? 레벨 18짜리인가 뭔가? 레벨 18짜리? 나 레벨 108짜리! 죽일까? 근데 <웃음> 레벨이... 혹시 퍼 너먼 테크 파라 근데 어디 갔냐? 혹시 너 일어났니? 잡해서 깼네 이 자식. <웃음> 뭐야? 안돼! 안돼 얘얘얘 예, 얘. 예, 안돼 예, 예! 공격 당해. 아니 타서 도망가. 아까 방금까지 독이었어. 피했다. 됐어 됐어. 건방진 녀석. 에이 내 약할게 내 약할게. 와 클랩 보였네. 그거 다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? 얘네 기다렸다가 어디 숨겨놓고 갈게. 먼저 가. 여기다가 나를 한번 숨겨볼게. 투디야 그러면은 저런 절벽 아래나 이렇게 짱바가 두고 갈까? 약간 그늘진 곳 그지? 차라리 맞지 맞지. 어? 이렇게? 이 친구 이제 곳이야. 어 곳이에요? 음. 이 녀석. 이 녀석 그렇게까지 발버둥 치더니만 꼴좋큰 이 녀석 이 녀석, 길들여질 녀석 곧 길들여져서 우리 손에 들어올 녀석 같은이라고아 이렇게 될줄 알았어 나는 이 녀석 어 와우 또와자 <웃음> 여기 저기 근데 음, 얘 음. 너무 빤딱거려갖고 숨겨놓을 수 있겠나? 야, 저희 근데 어차피 우리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기로 왔잖아요 맞아 우리 공수래 공수가 마인드 우리... 다음에 죽어있으면 우리... 그냥 뭐 처음 타는 거야. 맞아. 미련이 어디 있어? 투디야. 왜요? 약간 이 지금 여기 절벽에 껴갖고 약간 버그성 일어났는데 이 상태로 잡을까나? 엥 모르겠다. 여,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해놔야 돼 맞지? 전 이미 주차해놨습니다. 좋습니다.